안녕하세요 홍산드입니다 오늘은 짠! 약과의 카이막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과는 장인한과를 지난번에 먹었는데 장인한과 파지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장인한과 파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구하기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금귤정과라고 해서 저는 이제 낑깡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낑깡을 잘 이렇게 졸여가지고 만든 정과래요 그래서 요거 금귤정과도 한번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개성주학 제가 지난번에 개성주학을 처음 먹어봤잖아요 근데 그때... 개성주학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맛집이라고 추천해주신 다른 개성주학 몇 군데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일 맛있었어 그래서 이번 촬영 때이 개성주학을 먹으려고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온라인 판매를 안 하고 강남 신세계에서 팝업스토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청주에서 강남까지 가가지고 사왔습니다. 그래서 거기 가니까 윤영실 님도 계셔서 인사도 좀 드리고 기념사진도 찍고 막 그랬었습니다. 그리고 카이막! 와, 제가 이거 카이막을 이번에도 만들었는데. <웃음> 아니, 생크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생크림이 없어서 휘핑크림으로 했거든요? 근데 그래서 그런지 처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다시 생크림과 우유를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딱 봤는데 와 진짜 완전 완벽하게 동글동글하게 말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그래서 원래 카이막을 꿀이랑 같이 먹잖아요 근데 오늘 조청에 절여진 약과랑 함께 먹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발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티먼저짠 <웃음> 금귤 장가 먼저 미쳤다. 진짜 맛있 는데요. 우와. 야 이거 그 깅깡 특유의 화한 느낌과 쫄깃쫄깃한 식감이랑 적절하게 달달하고 막 약간 그런 게입안 가득 이렇게 부드럽게 쫙퍼져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. 이번엔 개성주학. 아니 진짜 제가 다른 개성주학도 먹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딱 먹었을 때 되게 느끼하다고 느꼈는데 얘는 진짜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영실님 만났으니까 여쭤봤더니 여기는 찹쌀로 만들고 거기는 이제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좀 느끼하게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너무 맛있다 어, 어디는 되게 파삭하고 어디는 되게 쫀득하고 섞여있네? 그리고 그냥 그 약과보다 이에 훨씬 많이 달라붙는 것같아 지난번에 생크림이랑 먹었잖아요? 과연 뭐가 더잘 어울릴지 어울린다. 그 지난번에 생크림이랑 같이 먹었었잖아요. 근데 생크림은 그냥 그냥 괜찮다고 했잖아요. 근데 생크림보다 카이막이 더잘 어울리는데, 왜냐면은 얘는 지금 단맛이 제로니까, 그러니까 마치 카이막에 꿀을 뿌려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? 게 발달하는 느낌이야 되게 찐득거려가지고 다을 때, 뗄 때, 둘다 약간 근력 강화가 <웃음> 와 너무 맛있다 진짜 힐링의 시간이었다 자 오늘 오늘도 장인한가를좀 남겼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두 개를 먹다가 얘를 먹으니까 너무 분위기가 다른 느낌이랄까?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밥도둑 찍었을 때그 간장게장의 뭔가 그 고급진 맛? 그런 맛을 느끼다가 스팸 딱 먹으면 어? 약간 이래서 손이 잘안 가는 것처럼 오늘 약간 딱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좀 했다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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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솔직히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이거 개성주학 사러 신세계 백화점 갔을 때뭐 청담동에 있는 카페인데 거기서 또 약과를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. 거기서 먹은 약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맛있었어요. 왜 거기는 별로 안 달고 담배 깔끔한 맛이었거든요. 근데 저는 디저트류는좀 그런 걸 좋아해서 아참 제가 지난번에 개성주학 사러 갔을 때 진짜 그 백화점 안에서 튀겨가지고 바로 만든 걸 포장해 주신 거거든요. 그 버스 기다리면서 갓 만든 개성주학 맛은 어떨까 해가지고 하나를 야금 까서 먹었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먹는 거에 한두배 정도 맛있었어요 그게 저는 이거 냉동실에 이제 넣어놨다가 해동해서 먹는 건데 그때 이렇게 한입 딱 먹는데 바삭 하는 소리가 오, 진짜 맛있거든요 갓 나온 개성주악 그때는 팝업스토어였는데 이제는 이제 파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 사시는 분들 부럽다